항상 어둠이 가득한 엔더월드의 대낮. 엔더월드 내에서도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용의 재단에서 엔더맨들이 몰려있습니다. 바로 이 생물을 찬양하기 위해 모여서 있었던 것이죠. 엔더 드래곤입니다. 커다란 몸집과 거대하고 우람하며 웅장한 날개짓을 펼치는 엔더 드래곤은 엔더맨 무리의 대장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몬스터들 중에서는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해서 이를 처음 보는 플레이어들은 그 위압감에 긴장합니다. 위더나 워든이라는 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가장 강력한 몬스터이기도 했는데요. 그이유로는 가까이 접근했을 때 날갯짓의 풍파에 휘말려 멀리 날려버리는 위력과 플레이어들의 갑옷마저도 뚫어버리는 엔더 드래곤의 숨결이 담긴 브레스로 인하여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죠. 또, 엔더 수정을 이용하여 체력을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체력을 소모시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엔더 드래곤의 위험에 매력을 느낀 플레이어들은 엔더 월드로 들어가 엔더 드래곤을 격파하기를 원했습니다. 엔더 드래곤을 격파하면 만2천이라는 경악스러운 경험치를 지급하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엔더 드래곤을 잡기를 원했죠. 전리품으로는 드래곤의 알을 떨어뜨리는데 오버월드에 내다 팔면 상당한 값어치를 가진 기념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엔더월드에서 침대를 사용하면 폭발하는 원리를 응용하여 엔더 드래곤을 빠르고 손쉽게 잡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예전의 위용은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아직도 마인크래프트의 보스몹이라고 한다면 엔더 드래곤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엔더드래곤은 하나의 추억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엔더드래곤들이 날아다니고 있으신가요?